나는 내가 괜찮을 줄 알았어 정말 너를 다 잊을 줄 알았어 그게 참 어려워 그게 참 쉽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도 네가 자꾸 생각이 날까 너를 아무 지려했어봐도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나 오늘 술 마셨어 오늘도 네가 또 생각나서 참을수 없을 만큼 아파서. 싶어서 이제 다시 볼수 없는 너라서 그래 나 오늘 술마셔서 사실 나는 네가 다시 돌아 줄 알았어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났단 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 오늘 술 마셨어 오늘도 네가 또 생각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. 다시볼수 없는 너라서 그래, 그래 난널 잊고 싶어서 지워. 보고 싶어 또 생각나서 널 떠올리면 눈물이 흘러 사랑을 가르쳐 준 너라서 그래 잊을 수 싶은 너라서 그래 나 오늘 술 마셨어